그러면 이런 인연법에 이런 이름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우리는 봐야 될까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한번 봅시다. 이런 이름이 정해진 거는 뭐가 정해진 이유와 원인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또 원상태로 돌아간다. 자, 이것이 우리는 영혼의 세계고, 이것이 인간의 세계고, 요거는 우리는 귀신의 세계인데, 이런 글자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되잖아. 요 지금 푸는 게 이전에.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천도가 돼 간다. 자, 여기서는 우리는 탄생을 했다. 여기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해가지고, 우리는 귀신의 세계는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다. 그지 자 귀신의 세계는 이렇게 네개의 사계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사계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천도가 될수 있는 사람들 이, 인연들은 우리는 천국에 간 천궁세계에 간 인연들이라고 그랬다 그죠 자 천궁세계에서 간 인연들인데 이 인연들이 여기에 어떻게 영혼의 세계까지 도달하기까지 영혼의 세계까지 도달하는 데까지 그 영혼들의 인연들이 맞게 된 맺게 된 인연법에 따라서 이 영혼들이 우리 영혼의 세계에 갈 때까지 만났던 인연들이 살아오면서 우리는 어떤 인간 세계에 살아가면서 계속 만나는 것이 인연법이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든 인연법으로 이어져 있다는 거다. 그렇게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는 거다. 우연이 는 절대 없다. 그러면 이 영혼들이 언제가는 그런 인간관계를 갖고 있다. 그 인간관계가 우리는 어떻게 이런 빛으로 연결어 있다. 빛이 다 연결돼. 우리가 빛받으려고 사는 인생에 우리 하는 인기가 이 빛으로 응가져 있다 내가 영혼의 세계에서 도와줬으면 나는 빚진 거야 내 영혼은 그러면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는 어떻게 그 인연들에는 빚을 갖는 거야 내가 도움을 줬다면 나는 어떻게 그 사람인데 내가 빛을 받는 거야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인데 궁지에 마음을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인데 빛이 이만큼 크다는 거다 아니?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천궁세계에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한다 자 천도가 돼 가려고 하게 되면 그냥 천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다 자이 영혼의 세계에서 우리가 이런 범선을 하나 이렇게 보내준다 어이? 범선 이것이 우리는 범선이라고 했다 범선 범선이라 하기도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우리는 어떻게 쪽배를 타고 간다 했다, 그제? 죽었을 때는 우리는 쪽배 타고 간다 했지? 쪽배를 타고 가는, 그, 물, 물로 타고 가는 것이고, 이거는 어떻게? 바람, 범선은 바람을 타고 가는 거야. 영어로 시작하려면 바람 타고, 음, 바람 타고 가는 거야. 자 범선을 타는데 여기에 이제 영혼들이 이렇게 촥 있다 이말이이 영혼들은 어떻게 영혼의 세계에서 응? 영혼의 세계는 네 명의 대왕이 있다 고 그랬지? 영혼의 세계는 네 어, 명의 대왕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는 쪽배를 어? 쪽배 의 운전사가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천주경에서 보면 칙사라는 것인데. 식사라는 것이고. 이 사대왕 사대왕인데는 우리는 칠선녀라는 것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 칠선녀 소간의 식사를 우리는 대신해서 보내 갖고 영혼을 데리고 오게 되는 거야,요. 뭔지 알겠죠? 자, 그러면 나는 이 천궁세계까지 우리가 가게 된갈수 있도록 이렇게 된 것은 우리는 어떻게 아주 중요한 것이다 이 수견인데 이것이 나중에는 우리는 공덕이라는 것이 우리는 주어진다, 공덕 어. 무슨 공덕이 있어야만 이 우리가 이 배를 타고 갈수 있는 거야 그냥 맹탕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이 공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배를 타게 된 거야. 배를 타고 못 타는 사람도 있고 못 타갖고 아좋 기대기만 하는 사람도 있고 빨리빨리 빨리 타고 가는 사람도 있고 공덕이 있으면 빨리 타고 가는 거지고. 자, 그런데 이 배를 타고 가게 되면 이 배가 네 대가 있다 이 말이야. 이렇게 어네 대가 이렇게 있는데 어느 배를 타고 가야 될지 우리는 탑승권이 있는 거야. 이것이 바로 우리는 수견이라는 거다. 이 탑승권이 우리는 바로 공덕이라는 거다 어느 배를 타고 가야 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는 나중에는 어변이라고 한다 나중에 이 배를 타고 가는 거에 따라서 우리는 어변이 결정된다 왜냐하면 이 대왕의 도움이다 도움 이 도움 때문에 내가 어떻게 갚아야 할빚이라는거다 이것이 바로 어변이라는 거죠 어변이 나중에 어떻게 되겠냐면, 어변은 어떻게? 해? 내가 이네 배를 태워줬으니, 응? 태내 말을 들어야 되겠지, 그지? 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겠노? 그 인연에 이거 갖고 가다가 뭐 물에 빠져보든지, 그지? 떠나보든지 할까, 이가그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그런 우유곡절을 겪고 간다, 이면 나중에. 에이? 자, 그런데, 이 배를 타고 범선을 타고 탁 하면, 이 칠선녀가 어느 배를 어느 대왕의 칠선녀가 이것을 준냐에 따라갖고 이 똑같은 것이 있어요. 사람은 인연들 영혼들에는 서로 싸움을 하게 돼요 서로 다투게 되고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칠선녀가 창과 방패를 하나씩 주는 거야 창과 방패다. 이것을 한 개씩만 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 내가 가지고 방패로 좀다 막혀 있으면 내가 하늘쏠 수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다른 화살은 다 막을 수 있는 방패.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화살은 막을 수가 없는 거야. 그거는 내가 맞으면 내가 다치는 거야. 내가 화살을 갖고 있지만. 내가 쏠려면 그 B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게 저는 우리는 어떻게, 인간에게, 인연에게 주는 살이, 이게 칠살이라는 게다. 음. 그렇게는 방패하고 이렇게 하살을 가지고 내가 공격하면 내가 하살을 쏘는 거야. 그런데 나머지 방패는 다 맞아. 이것을 타고, 자, 이제 이것을 타고 이제 영혼의 세계 앞에 도달하면, 영혼의 세계는 이렇게 있고 이것이 영혼의 세계라 면 자, 여기에 영혼의 세계까지 들어가는 데까지, 여기에 우리는 어떻게 부두가 있다, 부두. 네? 범선이 도달하는 부두. 그제? 자, 영혼이 여기서 이렇게 다내리가 있으면, 자, 영혼이 내리가 있으면, 이 영혼의 세계까지 가야 되는 거야. <웃음> <웃음> 이해되죠? 자, 영혼의 세계는몇 개의 문이 있다고 그랬죠? 팔관문 했잖아. 그렇게 8개 문이 있잖아 그치? 이런 8개 문이 우리는 팔관문이라 이 팔관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치? 이렇게 그냥 쉽게 가면 괜찮은데 자 여기까지 가는 데가 참 멀고 먼또 길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길을 하게 되니 이로 가게 되면 여기에 무슨 폭탄이 있고 우리가 DMZ라고 생각해요. 이게 마치 지뢰도 있고 여기는 가시 눈굴도 있고 가다 보면 다시 밟깨갖고 가지도 못하고 이?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영혼이 이 팔관문까지 가는 데는 우리는 기인의 도움이 필요한 거야 이? 그냥 갈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이? 영혼 혼자서 가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다. 이? 그래서 기인의 도움인데 기인의 도움이 어떻게 이것이 바로 인연길이라는 게다 에이? 기인이 도와주는 거그러면 팔액이라는 것은 어떻게 일로 가다 보면 폭탄도 있고 일로 가면 지뢰도 있고 이렇게 이 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애군들이 따르는 거야 이것이 8가지 애군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팔액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나는, 자, 공덕이라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나중에 표우겠지만, 은 내가 스스로 딱한 공덕도 있을 것이고, 조상의 공덕도 있을 거고 자식의 공덕도 있을 것이고, 이런 공덕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함선을 탄다 했다, 그제? 함선을 타는 것이 바로, 이 함선을 타고 가게 되면 성차권인데, 그제? 성승권인데, 성승권인데, 이 성승권에는 우리는 빛이라는 거다, 그죠? 성성은 이스펙타면성성권는 빛이 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배 안에는 똑같은 인연을 인연으로 인연권으로 연결되어 있는 어떤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한 배에 타는 거야. 누구 말 때는 우리가 여행 간다 하면 자기가 친척이 되든 뭐 목표점이 같은 어떻게 되든 이런 끼리끼리 인연들이 모여서 가는 거야. 자, 이것이 바로 이렇게, 이것이 바로 우리는 끼리끼리 인연들이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인연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어떤 방법으로 인연의 끈으로 연결돼서 한 목표를 향해서 갈수 있는 끈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는 인연의 끈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 배에 우리는 타는 순간에 인연이 이렇게 결정되어 있다는 거다 그러면 우리는 배를 타게 되면 칠선녀가 뭘 준다 어서 창과 방패를 준다 했다. 그러면 이 창과 방패를 한게드는거요 이것이 우리는 칠선녀가 주는 거야 팔액은 어떻게 가다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청구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 오는 애군들 우리는 음, 문제들 이런 것들이 여기 있는 것이고 이것을 기인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막 계속 이 뺑뺑이 도는 거야 자 그래서 기인을 만나게 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이 팔가문을 통해서 우리는 들어간다 이 말이야 팔가문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영혼의 세계에서 이제 공부하러 가는 거야 우리가 인간사리에서 이렇게 개척해 온 거는 영혼의 세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공부하는 거죠? 영혼이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영혼의 삶이다. 그죠? 자, 영혼의 삶에 의해서 이어서 일어난 것이다 그죠? 일어난 것이지만은 우리는 인연법은 어떻게? 자, 영혼의 세계까지. 가는 때 맺은 인연들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게 완전히 다르죠 영혼이 영원의 세계에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이렇게 한 대가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냥 길이고 일어나는 일들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 뭐 자식부터 시작해 갖고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 우리는 어떻게 영혼의 세계까지 가기 위해서 맺어진 인연들이 또 그대로 나타나는 거야 인생 세계들도또 되풀이되는 거야 자그 영혼이 우리는 사람의 모습은 다르게 나타나겠죠 이 집+ 저 집에 전부 다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인생에서 인간상에서 인생에서+ 인생에서 만나게. 만나게 되는 모든 인연은 인생에 만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하는 거다 응? 우연이 아니라 우리는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인연이다 이 필연적으로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라고 하게 되면 이 필연으로 만나게 된 동기는 뭘까 우리는 이런 빛으로 연결되어 있다 빛으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영혼의 빛이라는 것이다 인연은 영혼의 빛이다 그리고 영혼의 빚받아 오는 사람인데 빚 갚아 줘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빚 갚으려고 사는 인생이 되는 아자, 아자. 그래서 빚 갚으려고 인생을 한 풀로 봐. 이제. 아자가 아니지 하자, 너무, 좀 신나게 하자, 자, 자, 자, 자, 빛을 갚고, 아,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을 자, 자, 자, 자, 자, 자, 다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집을 받자 우리 모두 다 함께 이거다 그래서 우리는 빚진 것을 우리는 갚으러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지금 그런데 안 갚으려고 막 하니 어떻게 죽이고 살리고 해 꾸질하고 막 이라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이 그래서 우리는 빚을 확실히 갚아야 되는 그 빚을 안 갚으면 안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내가 20년 전에 이빚 때문에 엄매나 고민한 인생의 빚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이거 풀어낸 것이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다 푸는 거야 그런데 이것을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내가 설명을 할수 없고 근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이 우주의 진리 속에서 이것이 풀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모래갖고 세월이 엄청나게 흘러간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인생의 이 빛은 우리는 이 영혼의 세계에 인간으로 태어나는 영혼들이 영혼의 공부하러 가기까지의 맺어졌던 인연들이 이 인생에서 그 인연들이 다시 또 한생을 해 오가지고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또 이렇게 또 만나게 되는 거야. 얽히고 슬키고 만나게 되는 거야. 이것을 풀어야 되는 거다. 이것을 우리는 풀어내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풀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푸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말들이 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그과정에서 일어난 그말 그대로라는 거다. 내가 인위적으로 아무 논리도 없이 지 마음대로만 적어놓고 한 그런 논리가 아니라는 거다. 그러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이것이다는 거다. 빛이다 지만 내가 인생을 뭐 감에서 먹고 살 것이고 이 빛은 이게 만나도 어떤 식으로 사람을 만나게 되게 되면 이런 빛을 지고 있다 이 빛은 어디야 우리 영혼의 세계까지 천도가 돼갖고 영혼의 세계까지 인간 세계와 인연을 다 끊고 그 영혼들이 영혼의 세계로 가기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영혼으로 가는 사이에 맺어졌던 인연들이 이 인연법이다. 그런데 이 태어나는 것들이 뭐 죽은 귀신이 작년 뭐 몇십 년 전에 누가 죽어갖고 다시 왔다 이거 수능 들이라 이거 이? 지금까지 한논리들 전부 다 갖다 버려야 돼 그거 완수 사꾸라다이거 누가 가누가 이거 말라고 태어날 것이고 이수신 장군이 이거 말로 할 것이고 그제또 태어난 사람 하나 다 부처님이 태어났나 뭐 하느님이 태어났나 누가 아무도 안 태어난 거야 이. 그래서 우리는 그 허구 속에서 지금 너무 많은 세월이 흘러본 거야 그래서 그 허구가 진짜 인양 이렇게 되어온 세대다요 그래서 우리는 뭐야 빚 갚으려고 가는 거야 빚 갚으러 음? 빚을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거예요 빚도 확실히 갚아야 되고 그러면 빚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 이제 엄청난 이런 빚들이 있이 말이에요 그럼 빚에 빚도 맞고 갚아야 되는 거야 그럼 이자 묻기 전에,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 자, 자, 빛을 갖고, 짐을 벗자, 우리 모두 다 함께. 빛을 갖고, 짐을 벗자, 우리 모두 다 함께. 이래야 되네요